강물 위로 해와 달이 만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거나 뜻밖의 행운을 맞이한다. 선남선녀가 문화의 광장이나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개가 달을 보고 멍멍 짖는꿈 태기가 생기고 예쁜 딸을 낳는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기며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 달 앞에 크고 빛나는 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꿈 사업 또는 희망적인 일이 지도자, 안내자, 협조자에 의해서 달성된다. 달과 별을 보고 합장을 하는 꿈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잉태한다. 합격, 승진, 당선, 대길 등의 기운이다 달나라를 탐험하는 꿈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학문연구에큰 선거라 외국여행이 이루어진다. 달덩이가 떨어져 양기비꽃이되는꿈 입신 출세할 여아를 낳을 태몽 달무리가 오색찬란한 꿈 달무리가 어색찬란한 꿈을 꾸게 되면 결혼생활이 행복해지거나 기쁜 일, 추억에 남는 일이 생긴다. 달무리가 지는 걸 보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생활이 행복해짐. 달무리가 진 속의 달이 밝게 빛나는 꿈. 다른 어머니, 애인, 친구, 여성, 지도자, 명예, 출산, 생명력, 임신 또는 풍요의 상징이다. 아울러 심리적인 꿈에서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좋은 결과, 감수성이나 직감의 세계, 무의식. 여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도 달무리는 결혼을 암시한다. 달무리 속에 달이 밝게 빛나는 꿈은 결혼생활도 원만하고 행복할 암시이다. 지금 혼담이 진행 중이라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 달밝은 밤하늘을 본 꿈. 사랑에 성공합니다. 달밤이나 저녁 무렵의 길을 걷는 꿈. 달밤이나 저녁 무렵의 길을 걷는 꿈을 꾸게 되면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갑자기 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사귄다.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는 꿈.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면 좋은 작품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지식을 제공해준다. 달빛이 집안을 비추는 꿈 기다리던 사람한테서 기쁜 소식이 이르거나 사업이 흥하고 재수가 대통할 꿈이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꿈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소식이 오며 고통이 사라지는 길몽 달에 접하는 꿈 사업이 점차 발전할 것을 의미한다. 달에게 절을 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거나 상급기관이나 상사에게 청원하여 소원을 이루게 된 달을 보며 술을 마시는 꿈.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큰 성과를 거두게 됨. 달을 본 꿈. 태몽으로는 딸을 낳게 됨. 달을 삼키거나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 예쁜 딸을 낳을 태몽. 달을 잡고 하늘로 오르는 꿈. 고속 승진하고 입신 출세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등의 깊은 경사가 있다. 달을 쳐다보거나 달에 안기는 꿈. 달을 쳐다보거나 달에 안기는 꿈을 꾸게 되면 오고 가는 혼담이 성사되어 결혼하게 된다. 달을 품에 안는 꿈.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된. 달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자신의 뜻이 윗사람에게 반영되어 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달의 그림자가 몸에 들이오는 꿈. 만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혼담이 깨지게 된다. 달이 갑자기 떨어지는 꿈. 아는 사람 중에 불행이 다가올 암시임. 달이 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갈등이 생길 꿈. 달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꿈. 달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꿈을 꾸게 되면 부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달이 물속에 비쳐 보이는 꿈. 유명인에 관한 기사를 지상을 통해서 읽게 된다. 달이 산 너머로 지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달이 여러 개 떠서 밝게 빛나는 꿈. 달이 여러 개 떠서 밝게 빛나는 꿈은 사업체가 여러 개가 되어 집안의 재산이 많이 불어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건강하고 훌륭한 인물이 여러 명 집안에서 나올 수도 있다 또 자신을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나 인물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꿈일 수도 있다 달의 수와 빛나는 정도에 따라 행운이나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꿈 결혼하거나 임신을 의미함 재산이 늘어나는 길몽 달이 태양을 가리는 꿈 총명한 아이를 낳게 되거나 권력이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게 됨을 암시. 맑은 물속으로 흐르는 달빛 꿈. 매우 훌륭한 예술적인 작품을 창작한다. 물 가운데 달 그림자가 비치는 꿈. 모든 일이 허황되고 근심이 이르며 혼담 중이라면 깨어지고 말 것이다. 물속에 비친 달을 보는 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 물에 비친 달의 꿈. 오랜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져 명예를 얻게 될 길몽이다. 밝은 달빛 아래 동백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심오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훌륭한 작품을 발표한다. 밤하늘에 초승달이 떠있는 꿈. 어떤 일이 계단식 진보 과정으로 밝은 미래가 보인다. 입하, 입사, 개업, 연구 등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보인다. 보름달 초생달 반달이 함께 떠있는 꿈. 여기저기 무리한 투자를 하여 복잡한 일에 얽힘. 보름달을 꾼 꿈. 부자가 되는 꿈 임신부라면 아들을 낳을 꿈. 보름달을 바라보는 꿈. 당신이 바라는 환경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만사가 호전될 진조 보름달이 여러 개가 떠 있는 꿈. 재산이 드러나고 돈이 생길 꿈. 보름달이 하늘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꿈. 생활이나 환경이 호전되어 집안이 화목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해진다. 불꽃이 거세게 치솟아야 달별 등을 태우는 꿈. 장차 귀인이나 실력자의 도움을 얻게 되고 번창 부귀의 제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산 위에 떠오르는 달을 보는 꿈. 선위에 떠오르는 달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예술인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칠 길몽이다. 삼봉우리의 달맞이 꽃이 달을 보며 곱게 피어있는 꿈.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창작, 성공, 승리, 상봉 등이 있다. 상대방 얼굴이 밝은 달로 보이는 꿈.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어두운 달밤에 상가집에 가는 꿈. 달은 임신이나 출산을 암시한다. 달이 커가거나 키우는 것은 전형적인 자궁의 상징이다. 또한 달은 남성의 꿈에서는 어머니, 연인, 아내, 자식을 뜻하고 여성의 꿈에서는 어머니와 자식을 상징한다. 아울러 달이 남녀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심리적인 꿈에서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좋은 결과 감수성이나 직감의 세계, 무의식, 여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어두운 달밤에 상가집에 가는 꿈은 좋지 않게 지내는 사람과 상의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어스름 달밤이나 저녁 무렵에 길을 걷는 꿈.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어슴프레한 달밤에 배꽃이 피어있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경사가 있음. 저녁 무렵이나 어슴프레한 달밤에 길을 걷는 꿈.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되거나 처음 가보는 곳에 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됨. 정월달 초반에 물고기 꿈. 가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풍족해진다. 지평선 너머에서 해와 달이 떠오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외국에서 출세할 사람이 된다. 초생달이나 반달을 보는 꿈. 조금씩 미래가 밝아지고 자신과 관계된 일의 일부를 세상에 공개하게 되며 한편으론 짝사랑을 암시. 태양과 달이 나란히 떠서 밝은 빛을 내는 꿈. 부모님의 덕으로 자신의 일이 잘될 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밝게 비치는 꿈. 국가의 권력분립이나 이원집 정지로 권력독주를 막고 서로 합리적으로 절충, 견제해가며 맡은 바 정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된꿈 훌륭한 지도자나 예체능에서 스타가 될 자식을 낳을 태몽 토끼가 달에서 떡방아를 찢는 꿈 혼담이 오가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 하늘의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오르는 꿈 영예가 상승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는 해와 달은 남의 꼬임에 빠지거나 유혹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해 또는 달두 개가 하나로 교차하는 꿈 사업운 등이 일시적으로 불운에 직면하나 반드시 재기한다사업 단체 등이 연합하고 결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해나 달을 짊어지는 꿈. 장차 영부인이 돼 여아를 잉태하게 된다. 해와 달이 떨어지는 꿈. 부모님께 근심이나 경고가 생김. 해와 달이 산을 가리는 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속일 것을 예시한 꿈이다. 해와 달이 함께 떠올랐는데 어느 한쪽만 밝고 한쪽은 어두운 꿈. 누군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의미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남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다윗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